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물감을 섞었을 때 무슨 색깔이 나오고 어떻게 혼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우리가 그 시간에 물감의 삼원색은 빨강색노랑색파랑색이 세가지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, 인쇄할 때 잉크를 보게 되면, 어,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. 우리가 어, 프린터로 인쇄를 할때 물감을 보게 되면, 어, 기본적인 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원색과 좀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어, 물감의 삼원색을 영어 약자로 CMY라고 합니다. 어, C는 C는 이 사이안 청록색에 해당되는 사이안 그리고 마젠타 자주 또는 자홍색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, 옐로우 우리가 노란색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색의 물감이 어, 잉크가 있고 그리고 검정색이 따로 있게 됩니다 어, 검정색은 이렇게 따로 있게 되죠.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CMY색으로 어, 섞었을 때 검정색을 완전히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검정색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어, 우리가 그 프린터 잉크에서 어, 검정색을 포함해서 보통 삼원색을 CMYK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에, 물감에서 기본이 되는 삼원색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미술시간에 알고 있던 노랑, 빨강, 파랑 이 색깔의 기본색을 어, 물파레트에 어, 짜서 한번 수채화를 어, 그려보았습니다. 어, 노랑색은 약간 진한 노랑색입니다 퍼머넌트 옐로우 딥 그리고 어, 파랑색은 코발트 블루를 썼고 어, 레드 이렇게 되어있는 색을 이용해서 한번 풍경화를 그려보았습니다. 완성된 그림을 보면 알수 있듯이 실제로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을 만들 수는 있지만 색을 혼색했을 때 약간 색 자체에 채도가 떨어진다든지 물감 자체가 화려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노라, 녹색 나무 같은 경우에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었을 때 약간 떨어지는 채도가 나오고요빨간색 어뭐 파란색을 섞으면 이렇게 보라색이 나오고 하지만 어두운 색을 표현하는데 아주 깊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수채화는 이 하얀색 종이 있죠. 하얀색 이흰 종이를 하얀 흰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의 양을 조절해서 색을 혼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둡게 그려 들어가는 방식이 됩니다. 어쨌든 세 가지 색으로 혼색을 해서 그렸을 때색 자체에 채도가 떨어지고 완전한 맑은 느낌을 내는 데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색을 섞는 연습이라든지 다양한 색을 섞어서 만들 수 있고 이 기본 삼원색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혼색을 했을 때 색이 중간색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삼원색을 이용해서 수채화를 그려가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제작 과정은 빠른 속도로 편집을 했습니다. Thank you.